안녕하세요 고고2020의 프로듀서 스테이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2022년 1월 12일 투지의 데뷔 어, 또 2주년이라고 해서 프로매이 몇 분들께서 투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제가 몰래 몰래 투지 친구들을 데리고 서프라이즈를 해줄 겁니다 아 이게 안 걸리고 잘 성공해야 될 텐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Let's go. 제 차에는 지금 지섭이라고 해요. 오늘 그래도 좀 이렇게 노래도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좀 떨리지. 아니야, 왜제어인데아 그래? 네. 아무튼. 이렇게 좀 햇빛 있을 때 나오니까 나도 기분 좋다잉. 아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힐링도 하고 어. 컨텐츠도 잘 건지고 오시죠. 컨텐츠 맛있는 게 중요. 해요 그게 일본이 아니지. 컨텐츠가 일본인데. 컨텐츠를. 아, 컨텐츠, 아, 컨텐츠, 뭐라 뭐라 컨텐츠를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이건 아, 진짜 감아버려, 아예 니 지금. 와 진짜 감아 버려 아예. 다다 지금 감았지. 나 지금부터 찍을 거야. 네.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. 오늘 이곳에서 컨텐츠 할 거예요. 하나 둘셋 하면 저를 봐주세요. 하나 둘 셋. 자 투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컨텐츠를 할 겁니다. 자뭐할 건지 예상되세요? 강남에서 반복. 반복인 거요자 여러분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 오늘 할 컨텐츠 바로 뒤를 돌아보세요. 어, 어! 뭐야? 야! <웃음> 이거예요? <웃음> 어, 뭐야? 진짜예요? 우리 진짜죠. 누누가 보여요 이거? 자 프로메이 분들께서 투지를 위해 자 왼쪽 밑에 보시면 와 있네. 야 뭐야? K 엠마 조조 칼라 셸런 제스 루센 패티 소피. 아니 우리가 강남역에 강남. 진짜 진짜 진짜요? 심지어 심지어 안입니까 아, 진짜? 범주 씨. 아 시선 <웃음> 씨 어때요? 어응 어. <웃음> 아, 진짜요 아, 진짜? 어, 이게 지금 게이에 아, 진짜 준비하신 거예요? 홍보맹분들 거서홍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와, 대박! 아한저빛속에 <머도> <머도> 손짓 아닐런지 아닐런지 뿌옇게 희미해진 눈빛 난 어지러워 더 멀어져가